이번 영상부터는 have pp 를 설명을 해 볼게요 사실 have pp 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말에 없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말에 없는 have pp 의 개념을 이해하기만 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도전을 해 볼게요 먼저 have pp 를 배우려면 이 시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거를 배울 텐데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영어, 문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걸 마치 규칙처럼 여겨서 개념 A를 배우고 개념 B를 배우면 이걸 이렇게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A를 배우고 B를 배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겹치는, 즉 A도 되고 B도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 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뭐 간단히 언급했었죠 그걸 다시 정리하다 보면 앞에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될거예요 먼저 살짝 복습하는 의미에서 현재 시제를 먼저 보면 I read 나는 읽는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빨간색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죠 때로는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책을 읽는 행위를 시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행위에 다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 책을 읽는다 할 때도 I read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요즘 책 읽어 할때 I'm reading도 써도 괜찮고요. 또 I'm reading이 지금 딱 책을 읽고 있는 그 순간을 묘사할 때도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래도 I'm reading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얘기할 때 I will read도 물론 표현할 수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우에는 좀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도 그 과거의 순간을 묘사할 때는 I was reading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 더 보편적인 과거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I read, 스펠링은 똑같지만 r e a d 로 발음됩니다. 과거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I r e a d 를할수 있었고 또 I used to r e a d 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I used to read는 심지어 I would read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혼용해서 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자, 상황 구분을 해볼게요. 물론 우리말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나는 책 읽는 사람이야. 나의 캐릭터. 난 이런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I read가 제일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조금 바꿔서 나 취미로 책을 읽어 혹은 나 자주 책 읽어 할때 나의 일상을 말할 때도 I read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 이때 I'm reading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또 틀렸다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좀덜 어울리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 나의 근황, 요즘의 근황 나 요즘 책 읽어 할 때는요 I read를 하나, I'm reading을 하나 별 문제 없어요. 둘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책 읽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할 때는 물론 I'm reading이 좀더잘 어울리기 시작하지만 이때 I read 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뭐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미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I'm reading이 더잘 어울리지만 I read나 I will read나 써도 또 틀리진 않고요. 책을 읽고야 말 거야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말할 때는 당연히 I'm reading 보다는 I read 혹은 I will read가 더잘 어울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모든 시제의 문장에 핵심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적절히 혼용해서 쓸수 있다는 걸 알면 훨씬 부담이 덜할 거고요. 과거 시제도 막연히 과거를 얘기할 때는 I read가 잘 어울리지만 I was reading 해도 괜찮을 때가 있고요. 또 과거의 순간에 집중할 때는 물론 I was reading이 좀더잘 어울린다는 거 아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영어에서는요.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이에요. 어, 미래 시제는 어떻냐고요? 어, 실제로는 미래 시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자, 아무튼 현재와 과거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ave pp로 넘어가 볼게요. have pp죠. 자 PP가 뭔지 문법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그 의미를 정확히 따지고 지나갈게요. 앞에서 PP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동사 뒤에 나오는 단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영향을 받는 대상.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당한다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문으로 얘기하면 He was brought here. 그는 여기 데려와 졌지, 데려옴을 당했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행위가 완전히 끝났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하면서 공사가 끝났어, 종료되었어 라고 말할 때도 쓸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어요 it was broken, 깨져진 거죠 근데 지금 깨져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1번인지 2번인지 좀 이렇게 애매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대부분 경우는 He is told. 그는 누가 말하는 걸 당해 하니까 우리말로 편하게 바꾸면 들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I'm done 하면 맞쳤어 끝나버렸어, 나는 끝냈어 라고 뭔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have pp의 pp는 1번의 의미일까요? 이번의 의미일까요? 해부 PP의 PP는 행위의 끝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고 해부 PP가 나오면 그냥 그 끝난 행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해부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 시제죠. 현재 지금 끝난 행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발생한 배경이 과거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해부 PP는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PP는요. 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 뒤에 따라오는 말. 우리말로는 목적어지만 보글리시에서는 이걸 following verb라고 쓰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오는 말이 올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pp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동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동사의 성격을 붙여 주면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have예요. 그래서 have pp에서는 have가 동사의 성격의 역할을 맡고요. 이 뒤에 나오는 pp가 동사의 의미를 꺼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할 때는 동사의 성격을 주어 앞으로 보내면 의무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have you done? 이런 식으로 의무문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부정문은 동사의 성격 뒤에 not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ave not done 해서 줄여서 haven't done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원어민들은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를 항상 분리해서 따진다고 했었죠? 이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분리해서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의식해서 따지다가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have pp도 일반 동사의 pp를 쓸수 있고 비동사의 pp를 쓸수 있어서요. 일반 동사는 we have done this 라고 쓸수 있고 비동사는 I have been told 이런 식으로 been을 쓰게 되고요. 3인칭 단수이면 have pp는 does가 아니라 has를 붙여서 she has gone 이런 식으로 하고 물론 비동사도 jim has been loved. jim은 사랑받아오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과거는 did가 아닌 had를 써서 I had h i t him 나는 그를 그전에 때린 상태였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고 he had been tired. 그는 그 과거 어느 시점보다 먼저 피곤해 있었어. 뭐 이런 의미로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Have P P 도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연습하고 맞춰 볼게요. Matt has written many books. 그러면 매트는 많은 책을 써 왔다 이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동사의 성격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는 남자니까 he has 하면서 요약이 되는 거고요. 부가 의문문은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바꾸면서 하면 되겠죠. hasn't he 이렇게 요 hasn't를 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래, 너도 그래 라고 말할 때 이때도 have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so have you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부정문도 볼까요? I haven't seen it before. 난 이걸 본 적이 없어. 부정문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요약은 부정문이니까 not도 같이 표현해서 I haven't가 되는 거고 부가의 문문은 부정문이니까 긍정으로 바꿔서 have I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그래 근데 누구냐면 Sarah도 그래 라고 말할 때는 제3자니까 has를 불러오고 부정문이니까 so가 아니라 neither를 붙여서 neither has Sarah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은 뒤에서 또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해부 PP가 나오면 해부 부분, 해제 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헤드의 형태가 될 수도 있었죠. 그 부분을 동사의 성격으로 파악하기만 하면 된다가 오늘 영상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